어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오랜만에 폴님의 영상 무려 각기 다른 세계관의 캐릭터들과의 배틀입니다 그렇다면 꿀잼 1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목소리> 오 그리고 이 병아리는 뭐야 약간 옐로우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박시범 vs 병아리. 오, 거의 뭐 병력이 섞은에 엄청난 스피드인데요. 오, 박시범 일단은 옐로우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자, 간다. 병아리 어때? 음, 느려요 모빙으로 바로 피해 주고 음, 느려 안다. 이번엔 내 차례다. 받아라! 솟토 어택! 쫙! 그 정도 공격이면은 빡시부 몸에 구멍 뚫리겠는데요. 어? 음. 야, 그 정도로는 날 쓰러뜨릴 수 없어. 이야! 찹! 아, 잠깐만. 빡시부 이렇게 웅장한 녀석이었나? 오! 약간,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배틀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딱, 오, 마무리! 이기가다가 오, 아닌가? 옐로가이기는데가면오 어. 파이널 어택!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때? 헉. 배치 왔나? 아직도 안 쓰러졌어? 빡지부가 쓰러지지 않아. 와. 진짜 찐 마무리다. 파이널. 써도. 스매시. 오오오! 그거 어, 깐지났다 으으으, 어. 야, 진짜 빡치고 저 정도면은, 그냥, 바로 재활용, 어, 재활용 행위에요. 어. 따라라라, 또 누군가 방해하는 거 아니구나. 잔인한 녀석. 쓰러졌는데 저걸 또 확실한 마무리까지... 어, 머리 날라갔어~ 그걸 보고 있던 허기허기 초흑화한 캐리 웰리로 진화합니다~ 떨어져 어. 있던, 아미롱레그랑. 거의 뭐 전설 포켓몬급 아니냐? 저정도 그, 그, 그, 화력이면? <웃음> 어, 얘네들은, 아, 사람이 된 네이모 프렌즈들이구나? 그린 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 오렌지랑, 퍼프리 핑크야? 잠깐만, 넌 뭐야? 피규어가 지켜보고 있었네? 자 다음 또 이제 배스 상대가 기다리고 있군요. 거기 에 레드까지. 자, 피겨 부이스 켈리 윌리. 야, 이것도 막강한 싸움이 되겠는데요. 오, 자자자, 자, 자. 슬슬 살살 살살 템포 끌어올립니다. 거기 시크가 뭘 부셨어? 못 부신 거야? 음, 내 물건에 손대더니 용서 못해! 파피 화났습니다. 거기 레드도 잔뜩 열받았는데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시크의 성공! 자, 피규어와 그리고 킬리우리 서로 일단 지금 한채전을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피규어의 선빵 가볍게 있다는 킬리윌리 회피했습니다. 느리야. 야, 다시 한번 팔 길기. 패직, 오케이. 자, 돌려, 돌려, 돌려. 자, 다음 킬리윌리의 반격. 오, 야! 뭔가 킬리블리, 진화된 허기 허기 그런 느낌이라 그런지, 뭔가 강력한데요? <웃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야 찔러라! 오! 와... 어느 한쪽이 밀리지가 않아요. 이거 음, 이 녀석 싸움이 좀 되는걸? 네. 맞수인가? 엄 어, 막아! 뿡! 하지만... 어? 다다 다시. 이제 네, 시크의 배틀입니다. 잔뜩 화가 난 파피 뭔가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오 어? 킬리윌리의 인형? 아 파피가 조종하고 있던 거야? 설마? 자 시크를 처리해. 어내쌈 상대 어디 갔어? 내 호적주였는데.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빡 집으로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야, 머리가 날아가는데 그럼. 뻥. 뭔가 깨고 나옵니다 어! 빡시으로 사람이 됐어! 오 마이 갓! <웃음> 거기에, 옐로우까지 진짜 이제 찐병력빌수 없잖아. 아, 이 러쉬가 갑자기 튀어나 버렸다 아... 뭐하려고 러쉬야 오야 지금 러쉬 이렇게 보니까좀 징그럽게 생겼다 오! 하필 야구 빠따와 검을 들고 있는 옐로우까지 이거 이거 동그랗게 생긴 러쉬 야구공으로 어, 공으로 쓰기 딱 아닙니까? 생긴게 모양이 잠깐만 2대1 사공는 가는가? 어떻게 생겨? <웃음> 출격! 나의 빠르기를 받아라. 공력 이서. 해결 기전. 봐요누의손니 아, 이 녀석 좀 치는구만. 아, 그 공격 닿지 않네. 나에게 닿지 않는다구. 자, 다음 나의 공격을 받아라. 보고있던 박시부의 야구 빵망이 빵어 이것좀 맛보겠는데? <웃음> 의문의 지금 탱탱볼이 되어버린 너시거든요자이 둘의 공격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 가자! 찹찹찹찹찹찹, 어버려떨어버려 썰리냐? 떨어버려. 뭐 아, 단단해. 그럼, 야구 방망이도 안 통하고. 꽝! 어, 이거 조금 많이 아팠나보다. 설마, 러치 컷 당하나요? 이 싸움의 결말은 과연? 하하안통이에요 <웃음> 너의 공격좀더좀더 좀더 강하게 때리란 말이야. 어림도 없어. 쫙쫙쫙쫙쫙쫙쫙쫙 쫙. 주 압주 압주 압주 압주 압주 압주 압주 압주 압주 압주 압주 땅, 땅, 땅, 땅, 땅, 땅! 하하하하하. 오, 빡시고, 인간 돼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예, 짓밟히고 맙니다. 쌍! <웃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웃음> <웃음> 야 방어력으로는 사실상 피규어 이상 아니냐?